내게 빵이 없다면 내가 만들어줄게 노력과 노차는 필수지 악이 없이 나나 흘리는 모습은 보인이 비슷하고 약한 소리도 하지마 저렇게 갖고 싶어 내게 있는 글까 이 정도의 노력쯤은 당연하잖아 잘란한 정도로 눈이 푸시게 오늘 하루 시작할까 지난만큼은 더 아이들한테는 그대은 눈물 이있은이으면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싶은 마음있면서도 그대로 보여고 싶은 이있으도 그대로 보는은마으로로은서도나 The 이루어 l y 눈 u 으로 o w w h 해 나는 o u 와 o The s 필요해